55년생이고요. 이름은 박철입니다 오늘 어떤 것 때문에 방문하게 되셨어요? 기존 바이오를 쓰고 있는 사람인데요. 개인 생각으로 약한 것 같은 느낌이 들고 그래서 조금 최근에 나온 좋은 제품을 한번 바꿔보고 싶어서 왔습니다. 사용하시기 전에는 소리 하는 사람 원래 본인보다 주위 사람이 먼저 이야기 하잖아요. 집 사람이 아주 불편해서 같이 잠을 못잘 정도지요. 그래서 여러 가지 생각 중에 바이오가 아주 많은 인기가 있다고 얘기를 주위에서 들어서 그래서 하게 됐습니다. 바이오. 예, 아주 낮에 피곤함도 없어지고 수면의 질이 아주 좋아졌습니다. 과거보다 소리가 아주 고르다고 이야기를 하고 해요. 처음에 뭐 수술 같은 것도 생각하고 또 다른 게 있나 양압기 같은 것도 생각했지만 가장 쉽게 접근하고 또 마음에 와 닿는 게그 당시는 에 수술이나 양압기보다는 아예 X가 마음에 들었어요. 그래서 선택해가지고 제작했습니다. 예, 쓰고 있는 저로서는 가끔 AS나 뭐 새로운 제품에 대한 정보나 이런 걸 문자로 보내주니까 아주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